뭐총몇개 이런 거 가지고 큰 손상은 우리한테는 없어 응 음, 그냥 내가 좋아할 뿐이지 어다 만들 수 있거든 한방 헤드 헤드 한방 맞춰 야 돼. 쟤 처음에 나한테 활로 덤빈 다음에 그 다음에 모총 갈기더라 모총 저거 총알 해서 가능했어그수 자살했다 걔 자살했다고? 응 음. 지게 시저분하게 진짜 아니! 자와이파 아니 와이이저게에다습니다 미국가 있어, 곧 돌아오실 거라고. 뭐? 바보야,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.